숨겨져 있는 두 마리. 저기 도끼 쪽에 있는 고방 음, 고양이 같았어. 엄니이 음, <웃음> <웃음> 게임을 하면 알지, 자기야. 고양이 되는 것 같다. <웃음> 어떡하냐옹.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떡하냐옹. 한 번만 더하면 뇌절이야. <웃음> 나도 달라옹. <웃음> 저주 받은 밤은 이리도 끔찍하도다. 버려진 고양이로 가득한 성이 나쁜 인간에게 저주받고 말았어요. 성 안에 있던 고양이과 생물들은 모두 악몽 같은 괴물로 변해버렸죠. 사악한 힘이 괴물들을 지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제 유령 사냥꾼 집안의 용감 무쌍한 삼색 고양이 릴리가 되어 고양이들에게 걸린 <웃음> 비인도적인 저주를 풀고 사랑하는 포피뇨를 지기탑에서 꺼내주기 위한 여정을 떠날 거예요. 캣닙이 함께하기를... 왜 이렇게 구소해? 짱 명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A Cat f 캐 l 라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A b u i l d i n 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이거는 네. 그 게임의 후속작이에요. 저번에도 희뿜 이랑 같이 고양이들을 열심히 찾았었는데 오늘도 희뿜 네. 이랑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하는 법. 사랑을 담아 괴물을 클릭해주면 저주를 풀어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줄 수 있어요. <웃음> 뼈다귀가 이렇게 고양이로 음. 변하나봐. 뭐, 어떻게 해. 들어가? 오, The Castle. 어, 이 잠겨있어. 어?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여기서 지금 벌써 찾아야 돼요? <웃음> 귀여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냥 평범한 고양이로. 자, 어, 확대해서 볼수 있네. 오, 되게 좋아졌다. 게임이 뭔가. 진짜. 막 구름 위에도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렇야 이거 뭐냐? <웃음> 어 미라 고양이! 야! 이번에도 <웃음> 엇가에 저기 오른쪽에 나무숲... 어. 중간에도 있다 여기 어, 이거! 어. <웃음> 아니 뭐야 이게! 어 프랑켓 슈터인 고양이야! <웃음> 너무 귀여워! 이 박쥐도 있고 그러네 아 너무 귀엽게 있다 여기 왼쪽에도 있었어 쇼잉! 어머 뭐야 귀여워 여기가 쇼잉! 쇼잉! 아니, 장이 아, 아니야? 장이 아니야, 이거? <웃음> 어, 여기도. 아, 아, 귀여워. 응당이. 아, 귀여워. 아, 저런 데 살고 싶다. 하, 하. 여기, 여기 박쥐 고양이. 어, 아, 됐다. 아, 그리고 이거 상호작용 해야지 생기는 눌러야 그 고양이 4마리. 어. 어, 뭔지 알지? 저기도 있어. 짐 구석에. 눈이 마시갔네. 자, 아, 자고 아, 있다. 귀여워. 귀여워. <웃음> 아. 미치해서 기절 직전이야 지금. 어! 자기야! 여기에 되게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가 있지 않아? 이거? 이거? 아니네 그렇게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네 음. 어. 아 깜짝아 안 열려 어! 아, 저기도 있다! 얘좀봐 귀여워 어디? 여기 왼쪽에 어. 각쥐아 이제 그사호작용기가 있어야 여기. 되는데 어! 생겼다! 오! 어... 뭐라고 쓰거야 어도피? 어? 어도비? 어덮트 걔가 누구야? 몰라 접수됐다 라는 뜻 아닌가? 어? 어? 여기도 생겼다 이거 시래기 이거 되게 고양이처럼 생겼다 어, 이거 안 눌려 아까 야, 눌러봤는데 아니. 아 이제 일반 고양이는 다 찾았어 어상호작용이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음, 맞아 뭔가 벽에 되게 많을 거 같아 벽에 뭔가 있을 거 같아 수정구슬? 여기 구슬? 있다! 오 수정구슬? 어? 이거? 어? 뭐야 이게? 이제 힌트를 볼수 있어요 방 하나에 단한 번뿐이에요 너무 짠데? 그러게 야 고양이가 500마리인데 어? 찾았다. 어, 찾았다. 이시으로하게 나오네. 우와! 아, 천사 고양이다. 아, 비너스야, 비너스. 다 <웃음> 아, 찾았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보자. 바로 이런 보이고. 고양이. 카드 게임하고 있네? 그러게. 아니, 귀여워. 이거 어. 진짜 자기 스타일이다. 어. 그 그림 그리는 거. 그러게. 이거 자기가 만든 게임 아니야? 비밀리에? <웃음> 브랑켄. 뭔가 이런 쿠션 위에 막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면 저 동글동글 오! 오! 똑똑해요 이제 뭔가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이것도 고양이인가? 그러네 어 맞아 고양이 아 뭐야 통통해 <웃음> 어 다. 이거 빠끔빠끔 그건데 빠끔 고양이 그게 뭐야 몰라? 그게 뭔데 싶더가저 그림에도 있다 고양이 안고 있다 어어오 귀여워 아 뭐야 변하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오 이것도 고양이야 안지로아 안돼 아니라니 왜그 크다 욕하지 말고 응잘 음, 참았어 어 오케 어, 알았는 어, 참은 거 아, 입을 앙 다물고 있길래 <웃음> 이러면서 약간 그입 모양으로 근데 이거 고양인 줄 알았는데 안 눌리네 어 저거 나 성형전 얼굴 아니야? <웃음> <웃음> 성형전 사진 유출됐노. 저 밑에도 있다. 미라 고양이. 여기도. 어, 지도가, 성의 지도. 이제 성의 지도를 볼수 있어요. 음. 아, 여기가 아까 잠겨있던 그곳이네. 자, 어? 찾아봐, 빨리. 응? 음. 오! 오케이, 찾았노! 아, 귀여워. 어! 어! 맞아 이런거에문막 열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어 오, 역시 <웃음> 시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건데 저 이번에 시계 굿즈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계 굿즈 만든지는 몇달이 지났는데 제가 맨날 깜빡해서 홍보 영상을 안찍어가지고 이 영상을 토대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귀엽게 만든 지금은 떠나신 이카시와 노시가 이제 디자인한 벽걸이 시계고요 진짜 엄청 이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사이트는 항상 저희가 구즈 판매하고 있는 샤앤픽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 무음인가요? 무음 일걸요? 뭐지나어 <웃음> <웃음> 그러게. 무음 맞지 얘들아. 구매 곰... 구매한 사람들 빨리 얘기해 봐. 후기 얘기해 줘. 무음이지. 어 이렇게 드드드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지? 이렇게 쫙쫙쫙 짝, 짝, 짝 이렇게 <웃음> 가는 거 말고. 어. 오~! 한 마리 남은 거 아이가? 일반 고양이 한 마리랑 숨어있는 고양이 두 이거? 마리 아니네 저거 아니야 어디? <웃음> 뭐? 저기.. 저기 그냥 저거 아니야? 이렇게 질러보지 말고 <웃음> 아 <웃음> 제대로 아, <웃음> 어? 왜 이래? <웃음> 어? 장화 속에도 있냐고 하는데? 장화? 장화? 어, 허 없어요 뭐 있을 법 했다 근데 그러게 어? 저거 아니야? 뭐? 이거 여기쯤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어, 저기 있다! 어, 다 오, 아, 어, 어. 자, 이제 숨겨져 있는 고양이 찾으면 돼요. 오른쪽 계단이 서랍! 오! 귀여워. 모자 쓰고 있네. 아, 뭔가 어디서 또티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때 힌트 써보는 건가? 힌트 어떻게 쓰지? 아, 이게 힌트인가? 어? 어? 어? 아니, 개 엇가잖아. <웃음> 아, 이건 힌트 쓸만했다, 야. 진짜. 어? 아, 찾았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케이 딱한 마리 남았을 때 진짜 답답해 뒤지기 일부 직전에 쓰는 그런 네. 거네 여기도 잠겨있고 일단 직진 계속 쭉 직진합시다 어 여기 주방이네요 키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여, 보이네 열한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열열 일곱 아 뭐야 귀여워 윙크 <웃음> 열 여덟 아, 어. 어 이거 나 화면 움직이려고 누른 거였는데 눌렸어. 여기 <웃음> 많다. 검 옆에도 있고 이런데도 서랍장 다 열어보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숨겨져 있는 두 마리. 저기 도끼 쪽에 있느냐. 방 고양이 같았어. 엄양. <웃음> <웃음> 이 게임을 하면 알죠, 자기야. 고양이 되는 것 같다. <웃음> 어떡하냐옹.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떡하냐옹. 한 번만 더하면 뇌절이야. 네 아주 <웃음> 달라옹. 어 뭔가 저런 새창 살살 저기, 저기 눌러보면 있지 않을까? 새창 살살. 새창 살살 여기 이런 거. 이거 뭐 굴뚝 같은데? 없네. 스만한데다 눌러본 것 같은데. 어, 이거 쥐덫이다. 어, 그러게. 고양이가 이름 하한데 쥐가 있어? <웃음> 쥐에게 있어서는 지옥 아니야? 그러니까 아우씨 깜짝아 이러 저런 맨 위에 오그통 저런 것도. 오! 오. 아우 손가락이야 빨리 힌트 써. 에? 에 아까 눌러봤는데. 와 이건 안 눌러봤어. 아, 뭐야? 이런 거 눌러봤지. 내가 눌러보라 이렇게, 했잖아. 아 이건 근데 오바 잖아요 그걸... 많고 많은 문 중에서 왜 하필 이 제일 조그마한 문인데 자 다음, 다음. 창고 더 팬티. 팬트리 트리. 뭐? 어? 팬트리 얜 뭐야? 고양이 이 창고에 있어서 아무도 우리 양식의손댈수 없게 지키고 있어 특히 버피뇨제 침실부터 여기까지 비밀 통로를뚫어서라도 살라미를 훔쳐 가실 버피뇨에게산말이요 그렇군요 얜 뭐야? 찡긋. 어, 여기. 아 <웃음> 생선 비늘 사이에 숨어있는 아 고양이 뭔데? 커엽 어, 여기 조그맣게 있어, 책 위에. 와, 진짜 조그매. 조그미. <웃음> 에? 어, 창문 위에도 있다. 우와. 창문 위에. 여기 밧줄 위에도 있다. 오른쪽 포도송이. 오른쪽 포도송이? 아, 오, 눈썰미 좋아요. 맨 오른쪽 아래 구석? 우와. 아 <웃음> 사각지대에 있네. 망고들 사이에 있대. 망고스? 여기. 오. 쟤 망고가 아닌데? 그건 뭐야? 파파야? 아니. 파파존스? 아니. 피자 먹고 싶다. 아니. 포도에한 어? 네. 마리 더 있다고? 네. 와... 다 찾았다. 이제 보이는 애는 다 찾았고 숨겨져 있는 애는... 뭐가! 모가, 뭐가! 모가. 뭐가다, 뭐가. 모가. 그래, 그래. 내가 마우스 눌러볼래. 이제 내가 해보마. 어? 저거 왜 잠겨있냐? 아한 마리만 찾으면 힌트 써서 찾을 수 있는데? 기다려봐, 내가 찾아줄게. 어? 여기 닌부스라고 써, 님 펄스라고 써 있는데? 펄스. <웃음> 어! 여기 있었다! 야, 힌트 써. 빨리 지옥에서 벗어나자. 아, 힌트 안 쓰고 찾아보자. 아니 빨리 안 써. 안 써. 원래 스테이지상한 번밖에 쓸수 없어서 이런 거 쓰라고 음. 있는 거야. 에? 어? 이거, 어, 구통 눌러봤는데? 위쪽을 눌렀어야 됐나? 헐. 어, 판정이 좀 짜네, 이게. 진짜 어이없네. 이제 여기에서 다른 맵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을 맨. 거야. 몇 마리를 찾았나에 따라서 문이 열리겠지? 21마리? 아니, 아닌가? 열린 곳 없어? 아래. 오, 오! 이쪽이 열렸네. 뭐지? Backyard. 얘 이름은 호르스 이상을 지키는 소자요. 그 어떤 고양이도 버려지거나 상책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 검은 고양이는 입양되는 경우가 제일 적다는 사실이 믿겨지요. 대체 왜? 에? 그래? 우리 고양이는. 문을 왜동이 검은 검은색인데? 악한 인간들이 새끼들을 먼저 찾아내어 손을 대진 않을지 걱정해요. 나 순간 잘못 읽어서 사악한 인간 새끼들을 어? 먼저 찾아내려고 읽었어. 아. <웃음> <웃음> 어 이거 언어가 좀 세네 아. 이러고 있었는데 잘못 읽은 거였네. 아내 내 마음이 센 거였네. 인간이 미안해. 사악한 인간 새끼들. 아. <웃음> 여기서 고양이 찾아야 되나요? 아 여기서 찾아야 되네. 음, 음. 아니에요. 아까는 고양이가 안 뜨던데. 여기가 어디야? 아니 여기서 어떻게 나가? 음, 못 나가. 나올 수 없거든. 여기는 들어가는 곳 말고, 나가는 길은 없어. 아, 진짜 나가는 곳이 없는데? 아, 이건가 봐. 음... 여기 찾아야 돼. 어, 여기 또 있다. 아니? 이 길을 따라가면 지하 감옥에 도착할 거예요. 저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웃음>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안 들었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냥 여기서 달보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 굳이, 굳이,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을까. 여긴 고양이 없어? 없다니까! 근데 왼쪽 위에 안떠 있네. 그래. 그래서 내가 들어간 거아니야 물장이 똑똑한 걸? 열쇠를 찾았어요! 열쇠도 숨겨져 있네? 열쇠로 잠겨져 있는 곳을 들어갈 수 있나 봅니다. 이거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쉽네, 이번 판은. 이건 다 찾았다. 뭔데? 숨겨져 있는 애들은 음. 일단 다 찾았어. 저 해골 안에도 있지 않을까? 어, 이게 뭐야 지그시 우리를 어, 보고 무서워. 있어! 무서워! 어? 아까 우리 지그시 쳐다보고 있던 애 어? 히든 고양이네 어? 그러네? 사라졌어 그냥 어 그대로 사라졌어 히든 고양 무서워 빨리 찾아봐요 여러분 가시 달린 거 밑에 있어요? 어 그러네! <웃음> 닌자 고양이다! 닌자! 왼쪽부터 열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쇠 하고 여기 열, 오케이 숨겨져 있는 세 마리 하나, 둘, 음. 셋 음. 오케이 자 빠르게 다음 세 번째 거자 이제 자기가 찾아봐 좋아 어? 잠깐 열쇠를 총네 개를 찾아야 되네 우리 지금 열쇠 음. 두개 찾았거든 음. 일단 보이는 애들부터 빨리 찾아보자 음. 왜 앙탈이야? 이잉! 이잉! 뭐야? 어디일까? 관 창문? 이건 누르면 이렇게 이잉거려요. 이탈 이잉 나갈래. 나무 판대기 하나씩 눌러볼래? 어디? 이거 다 눌러봤어. 어? 뭐고? 스트롱런? <웃음> 스트롱. <웃음> 스트롱. <웃음> 자, 수정구철 쓰자. 아끼다, 똥된다 어? <웃음> 왜? 아까 다 눌러봤는데? 잔을 정확하게 눌러야 돼. 아 그러네. 휘오잉. 됐어 다 찾았어. 나가 나가 나가. 저 왼쪽 오. 위에 뭐 열렸다. 가자. 고 마리. 안녕. 이제 내가 할게. 왜? 피드하기 하 이때까지 하기 했잖아 어서 탈라. 싫어 마우스. 내가 가질 거야. 가가가안면안면안면안 아 어? 에이. 마우스 그렇게 갖고 싶었었어? <웃음> 어. <웃음> 미안하다. 오른쪽엔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좀 가자. 시계는 어떠냐고요? 시계는 샤앤픽에서 검색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좋아. 굿즈 홍보 자연스러웠어. 중간에 덤불 같은 거요? 중간에 덤불? 뭐야? 그럼 어? 뭐 눌렀어? 어, 그러게. 뭐 나타나는 소리 들려는데? 어, 뭐, 어, 여기 있다! 아. <웃음> 중간에 덤불? 어, 여기 있네. 우와! 이씨. 어? 뭐? 이거 고양이 아니야? 아, 미친 저거 어디에 찾았어? 나? 어깨 찾나자 이제 숨겨져 있는 고양이만 찾으면 돼. 좋아요. 어, 뭔가 이런 그림에도 있을려나 아닌데? 그림 뒤에서 티 나오는 거 아니야? 오! 어, 뭔가 그래 여기쯤 있을 것 수정고슬. 같았어. 수정고슬! 너무하네. 됐어. 되게 의외네. 이거 한번 열어볼까? 아! 열리네! 어 이게 마당 그.. 여기 빗들 어. 열쇠네 오. 오케이 엄마 고양이 다. 좀 봐달래 아까 엄마 고양이요? 어 아까 베키할드 어 고양이 생겼어. 뭐야 생겼어아 <웃음> 우리가 아까 이 지그시 보고 있던 애를 눌러서 여기로 왔나 보다 그런가 보다 거미 고양이는 제 새끼를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어 아뭘 찾아 여기 옆에 있는데 <웃음> 아 새끼 고양이가 더 있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찾아보자 가위바위보 하자 이제 자 새로운 맵 걸고 또 <웃음> 안, 안, 안, 안, 안, 내안진 거, 자, 갈 말고! 아, 짜증나, 아, 진짜. 나 마이기 막안 참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찾을 거야. 음, 안녕하세요. 이 문도 한번 열어보지. 어? 에잉. 이것도 잠겨있네? 안탈문이다, 어,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게 많아? 팍치쓰 조금, 접수할까 어, 여기 아까 뭔가. 어? 우와! 어, 뭐야? 들어가 봐. 들어갔다 나오지, 뭐. 오. 오. 일단 나가. 오, 오 열쇠. 열쇠다. 3번 열쇠. 한 마리 남았다. 금방 찾네. 근데 숨겨져 있는 애가 세 마리야. 여기 있지 않을까? 어, 깜짝이야, 개컵 깜짝. 여기 여기 있네. 우두칸이 있으니 정말 즐겁네. 주디 이모가 그립다. 이제니 밑에 계셔 아, 조인이 돌아가셨나 봐. 어, 진짜네. 새끼 고양이가 여러 마리네. 음. 아, 뭐야. 새끼 오. 짱 많아. 여섯 마리야. 아주 숨풍숨풍 나오셨구만. 그러게. 어? 여기있다. 어. 오! 오! 우리 되게 잘 찼는데? 와, 열릴 것 같은 애들이. 구름 위에 있을지도? 구름 위, 오! 와, 진짜였어? 어! 야, <웃음> 그냥, 어 쏴. 아, 이거? 응. 어? 야! <웃음> 어? 너무하노 아니, 뭐야, 이게. <웃음> 진짜. 아이고 들어간다? 여기에서 한3 시간 빼앗을 뻔했네. 진짜. 자 이제 들어가자. 자 운명의 또가이바이보 시간이 찾아왔어용. 안안안안안 아. 안내마진 안, 안, 안거 가이맵 뽀. 안내마진 거 가이맵 뽀. 냉장 찾아주겠어 이건 뭐야? 아뭐 이런 걸 넣어놨어. 보여? 이 숨겨져 있는 애들이 없어 이 맵은. 오. 숨겨져 있는 애들 없고 다 대놓고, 대놓고 있으니까 거구나. 잘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열심히 찾아볼게요. 긴종이 히퍼미가. 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역해? <웃음> <웃음> 아 근데 맵이 되게 아니 졸라넓네아왜 이렇게 길어? Adopt Don Shop. 저기는 어? 편집샵이 아니래. 입양하세요. 사지 말고. 주... 아 죄송합니다. 아저 <웃음> 음... 어, 발자국 귀여워. 어, 어 무서워 이왜 뭐야 여기 왜 무섭게 있어 애들이 더빙해줘 여기 끝나게 해줄게 창고에서 간식거리 하나 가져와 봐자 여기 열쇠 먹을 것 문제로 난퍼피뇨입니다퍼피뇨가 포피뇨가 계속 언급되고 있네 어 열쇠를 얻었어요 오. 이제 창고를 갈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열쇠로 이 위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어이 뭐야 이 닭다리 좀 무섭게 생겼어. 닭다리는 닭다리 일본 뭐야 이 기사인 척 하고 있는 고양이 아 귀여 워 기사인 척 하는 고양이 어 저기 밑에도 있다 주머니 호레 잘 자는데 어저 새끼 고양이 어 새끼 고양이 <웃음> 세 마리째 아니 근데 쪽... 새끼 고양이들 왜 이렇게 섬뜩하게 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거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아 양초인 척 하는 고양이 뭐야 아하하하하하하 <웃음> 귀여 미친 어 액자 안에 있다고 오 그러네 아 <웃음> 이거 고양이야 <웃음> <웃음> 얘 이거 세일러문 고양인데 그러네 눈 안에 깜찍하고 있던 내가 어? 이건가? 가서 뭐지? 뭐하는 거야? <웃음> 생각보다 찾기가 되게 어렵다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아나 이거 찾고 똥 싸러 갈라 했는데 나똥 마려! 기둥 위에 네모난 절단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어 오, 여기 있다 찾았어 왼쪽에도 이거다 아 어, 그러네 그럼 어, 이번에 수정구설 안 쓰고 깼다 어쩌다 보니 둘이 음음. 동시에 찾아가지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음. 아무도 안 탔는데 올라갔는데 나도 같이 따라갔어 <웃음> <웃음> 가위바위보 어! 안 내면 안 내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예.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 잘해 짜증나게 <웃음> 괜찮아 여기 미니맵이라 금방 찾아요 여기도 있어요 편지 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축소해서 어? 봐야겠다 학대 확대 열쇠 너 학대 뜻 몰라? 자기 학대 야 어? 어 숨겨져 여기도 있다. 있는 3마리 고양이 어, 오케이 4마리 째 숨겨진 고양이가 웬근 안 놓치고 잘 찾네 뭐야 얘는 어깟이. 뭐야 귀여워 뭐야 개 같다 개그꽃개꽃개 그 집게사장 어어어. 어. 뭔가 이런 곡갱이쯤에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런 데다 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다가 또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오! 오, 오 곡괭이로 치니까 이게 통티 나네. 종요석을 깨니까 안에 그러니까. 나왔어. 그러니까. 오! 나무판자 뒤에 있었네. 아 그러네. 키잉다 찾았어. 다시 내려가요? 어쨌든 열쇠는 다 모았으니까 그러면 음. 아 이거 좀 빠른 빠른 이동 좀 하게 해 주지 진짜. <웃음> 아우 <오>, 깜짝이야. <웃음> 아, 아 대체 이게. 관짝을 열러 갑시다. 관, 와! 관짝을 보자. 고양이 짱마 어, 네 귀여워. 마리. 아. 엄마를 만났구나. 어.. 아직.. 허! 자! 뭐가 튀어나와! 뭐뭐 뭐가 튀나와 뭐가 튀어나와! 뭐가 나와 뭐가 나와! 그래봤자 귀여운 고양이겠지. 여기에 등장인물은 고양이 밖에 없으니까. 어? ATM기야? 뭐지? 통로에 천좀 클릭해주세요. 통로에 천이요? 그거 눌렀는데 아무 반응 없었어요. 아닌가? 자기 천? 천 눌러 누르지 않았어? 맨 왼쪽에 있는 거? 혹시 모르니까 누르러 가보자. 갑시다. 아! 아! 아! 이거 말하는 거지? 어 왜안 눌러봤어? 난 자기에게 정말 실망했어 그래? 실망 끝? <웃음> 여기로 통해서 왔네 그러네 우매한 녀석아 여기 한 번에 올수 있었는데 원래 <웃음> 어? 일단 나가 메인 홀로 가서 이제 문 열려있겠지 오른쪽 위어 여기도 열려있네? 중간 둘다갈수 있어 이제 어, 둘 중간 먼저 오른쪽 먼저 가볼까 그러면 그래 와 라이브라이리 라이브라이리 자 가위바위바 가위 자기야,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안안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진짜 나한 번만 하게 <웃음> 해줘, 아, 아, 진짜. 삼세판삼세판 삼세판, 그럼, 삼세판삼세판안 어. 내면 진거야. 아, 잠깐만. 침착해봐. <웃음> 자기 뭐낼 거야? 나 묵낼게. 그럼 난 빠낼게. 그래? 어. 진단지? 어. 거짓말하면 뒤진다? <웃음> <웃음> 난 뒤지고 라이브러리를 하겠어. 자기 거지? 어. 진짜 빠낼 거지? 응. 진짜? 응. 가위바위보! <웃음> 아악! 빨리 담아, 이 ㅆ놈아! 앉아봐, 친구가 가위바위보! 와! <웃음> <웃음> 이겼다 근데 솔직히 내가 3세판 기회를 줬으니까 나한테 어느 정도의 그... 그럼 열마리 찾아. 그래. 딱저4 2 30으로 바뀔 때까지 하는 거야? <웃음> 그럼 자기가 30마리 찾고 열마리 내한테 남겨줘. 좋아. 아, 그래 <웃음> 싫어. 왜? 답답하잖아. 그럼 그거 양보하기 갈위바보 아, <웃음> <웃음> 어, 뭐야? 빨리 해, <웃음> 내가 빨리. 내가 마지막, 내가 마지막에 하 해. 내가 마지막에 마리 아임, 거짓채기. 와, 케이크 엄청 케이크 넓어. 학쥐이 도끼는 뭐야? 숨어져 있는 애들도 여덟 마리나 있네. 아 복잡해. 여기 뭔가 많아 보여. 그러게 전등 밑에도 숨어 있다. 아니 은근히 찾기 어려워. 가운데 별이 수상해요? 아안 눌려요 이거. 이거 뭐 나중에 뭐 해야 되는 것 같아. 음, 음. 지금 당장 아니라. 그런가 봐. 어 지. 뭐야? 숨겨져 아니, 어. 있던 아기 고양이를 찾았어요. 언제 마지막 찾아놔. 한 마리 남았. <웃음> 됐어, 이제 내 거야. 열마리내 거라고! 아, 조금만 더 찾자. 아, 싫어. 열마리내거임 이거. 하하하, <웃음> 진짜. 내가 찾은 고양이. 이거 안에. 아, 네. 그러네. 하찮게 앉아있는. 게 자기랑 똑 뭐야, 여기 하지? 모넬로 노미콘 있어. 오. 오, 깜짝이야. 찡긋? 한, 그치, 호랑이도 고양이 과긴 하지. 맞아. 어?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이거 멋있는데? 이거, 크툴시겐 아니, 크툴로 열쇠네요? 중앙에 책 쌓인 곳? 여기? 뭐 어디 있다는 거야? 역한 도서관이래. 역한. 음저 있네 여기. 와, 진짜 조그맣. 야 이건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떻게 봤어? 그니까. 이거 말하는 거 맞죠 여러분? 아, 그래 책 엄청 밑에? 많이 쌓인 거? 이거 잘못 본거 아니야? 여기 있네. <웃음> 이제 한 마리 남았어. 여기 뭔가 많이 있네. 아 책장 문늬에 오! 자, 빨리 수정 구슬 쓰고 이제 빠져나가자. 여기 진짜 너무 눈 아프다. 와우. 오오... 자, 찾았다. 우리가 아까 열쇠 뭐 먹지 않았어? 이거 하트 열쇠 어디 거일까요? 음, 음 이거. 오오! 오오! 오오! 애들 좋아하겠다. 음, 아, 이 간식 뱃사공한테 주면 돼. 간식 하나 필요하다고 했잖아. 오, 대박. 간식. 이번 스토리 되게 재밌다. 음, 아주 맛있어. 아유. 그래, 보자. 약속은 지켜야지. 자, 어서 타. 오! 여기 어, 가 어디야? 오, 비밀 장소. 와 어? 크툴루 그 열쇠로 얘를 풀어줬어. 음 다리가 문어 촉수야. 아,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담래로 성안을 돌아다니기 쉽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통해 가고 싶은 곳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야 맵을 누르면은 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미 다 했는데. 이거 패시브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음 마지막 거를 내가 먼저 열어버렸다. 이렇게 음. 이렇게 어... 그 이제... 이제야? <웃음> 그러니까 그 오락기 그림은 뭐야? 오락기 그림 내가 분명히 손에 넣었는데 뭐 이런데... 이런데 안 들어왔거든? 그러게 입구라는데 입구? 메인화면 메인화면 어? 디셈버 12월 14일? 어? 그때 오픈된다고? 지금이 11월 27일이고 뭐야 이거? 야뭔 날짜를 기다려야 돼? 일단 위에 보자. 식료품 창고 오른쪽 위에 숨겨진 고양이가 별을 들고 있었잖아요. 아? 어? 뭘 얘기하는 거죠? 음아 뭐야? 이거 주는 거였어 나한테? 뭐야? 근데 이 별을 뭐.. 어디다 쓰는 거지? 도서관에? 도서관 상자에? 도서관 별. 야 너네 왜 이렇게 잘 알아? 너네 이거 해봤어? 일단 하라는 대로 하겠습.. 아~~ 음 와야 진짜 미쳤다. 와 재밌다 이거. 비밀 방이야. <웃음>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안되면 가입... 지금 가위라이브. 야! 어? 기습이 성공했다. 치사하다. 난 원래 치사해. 그렇게 이 게임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정도로 그래? <웃음> <웃음> 그 하고 싶었어. 그렇게 와이프한테 양보하는 게 이를 아득바득 할 정도로. <웃음> <웃음> 너무 네. 재밌다. <웃음> 고양이 찾는 게 너무 재밌어. 니 헤라 끼야. 저기 화초 속에도 숨어있다. 아 근데 숨겨져 있는 맵이 되게 많네. 그게 재밌나요. 그러니까 말이야. 바나나 옆에. 두 마리, 한 마리, 숨겨져 있는 고양이 세 마리. 밑에 있다 미라 고양이. 오. 잘 찾는군요. 이건 또왜안 열려. 해골 열쇠 또 필요해? 앙탈 상자들 진짜. <웃음> 저런 그림에 없을까? 마지막 한 마리는 수정고슬 깔끔하게. 맥주 자. 어, 맥주 먹고 취했어, 취했어. <웃음> 맥주 먹고 치였어. 귀여워 일단 저 해골상자 잘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이제 위로 올라갈까요? 어? 뭐야? 안내지고 가자의 배보! 오케이 내놔 이건 안그래도 그냥 자기 줄라 했어 정말? 확대해서 보자 좋아 어! 뭔가 이런 캣타워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다 그러게 얼마나 좋아할까 애들이 얜, 얜 아닌가? 그러게 <웃음> 눈알이다! 에? 에? 뭐야 저게? 어 귀여워 이거 고양이 램프 귀엽다 어, 그러게 저런 거안 파나? 또이. 이 고양이 얼굴 제대로 눌러봐 고양이일지도 몰라 또이. <웃음> 또이. 우와 또이. 엄청 큰 고양이 사진이야 오우 셔샤 낙지 고양이 아이 이뻐 <웃음> <웃음> 뭐 오른쪽. 뭐 응. 이런 카펫에도. 어, 어? 눌러봐. 어? 다시 올라가. 그서 음. 볼까? 다 찾았다. 이제 숨겨. 오, 깜짝이야. 에? 어, 예? 눌러봐. 끝났 아이 날도아 아직 안 끝났어. 여 여기 열어봐. 열리나 오, 깜짝이야. 말 걸어야 될 듯. 너무 우리 끝판왕 온거 아니야? 뭐 괜찮아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읽어 아 빨리. 아니 그. 어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나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한 것이다. 포피노 고양이들을 구해야 된다고. 고양이란 무엇이지? 작은 털 뭉치가 아니더냐? 그네 얘기잖아. <웃음> 가고 해라. 뭘? 어? 에? 우리 너무 온거 아니야 이거? 막판을? 그러게 너무 급작스럽게 오긴 했다 그..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냥 해!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우리 열쇠가 없어 어? 아..이렇게 찾아가지고 애들을 공격해야 돼 아. 제한시간 내로 자기야 빨리 찾아! 어. 어! 어! 여기! 아니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 있다 찾아... 여기도 있다! <웃음> 어? 아다아 으아, 으아, 통아 으아, 으아, 으 그러게. 으먹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네어디 으아, 든든해야 싸우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마리씩만 찾으면 되는 건가? 응, 음, 맞네. 바다랑, 야우! <웃음> 착해졌어, 애가. <웃음> 구해줘서 고마워 릴리 난 정말 아무한테도 상처 주기 싫었는데 내 행동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었어 나쁜 인간의 저주 때문에 나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 있었어 <웃음> 그 인간은 고양이를 증오해 그래서 내가 저주를 걸고 상황에 있는 고양이들을 괴물로 만들었어 다른 인간까지 우리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와줘서 다행이야 다시는 인간이 고양이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노력할게 I promise 주인공이 우리가 예였나봐 <웃음> 이거 끝나면 안되는데? 괜찮아 더 찾을 수 있어 오 앞마당이 네. 이렇게 정화됐어 그러네. 모든 고양이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양아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상한 멘트 치지 마 <웃음>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잖아 <웃음> 레블캐츠의 게임을 사주실 때마다 진짜 고양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직접 보호소를 운영하진 않지만 언제나 고, 고양이와 보호소를 돕고자 합니다 게임 판매 수익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막 이렇게 마음 없어서 공중에 떠다니고 그러는 거구나 음. 우리 못찾 새로운 인식을 얻었어 빨리 찾으러 가야지. 오, 찾을 수 있구나. 얘네들한테 말을 걸어야 돼. 살라미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오. 그냥 하소호 속에 눌러 앉아서 살걸 그랬어. 이모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호피륜 이 안에 있어요. 다들 겁먹었지만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용감하니까. 다 같이 싸운 애들이었구나. 뱉는 실 겁니다. <웃음> 그, 크툴루 고양이네. 응. 또 싸워? 아니, 왜또 들어왔어? 아니, 정화된 줄 알았지. 나 숨겨져 있는 두 마리의 고양이 빨리 찾아 봅시다. 좋아요. 오! 와, 서랍장이 있었구나. 귀여워. 귀여워. 아까 그 지하실로 가보자. 좋아, 지하실부터 가보자. 안. 내면 진거가 이바이보! 아니 진거가 이바이보! 좋아. 너네내 차리고. 내가 봐줬다. 그런 거야? 어. 나, 내가 빠를 낼걸 알고 있었어? 어. 아까 그... 어. 어? 뭐야? 여긴 또 뭐야? 아니, 오! 무슨! 맵들이 엄청난데. <웃음> 아까 그전 거다 찾았어? 아, 거. 맞다. 다시 올라가야 돼. 어, 이건 또 뭐야? 그럴 것 같아서 살라미만 자꾸 없어지더라. 산라미가 뭐야, 근데? 아까 여기 왔잖아, 저방 연어인가? 어, 그럼 어딘가로 지금 통해서 온 건데. 오, 아, 여기다. 여기가. 아, 여기구나! 이렇게. 이렇게. 어, 와 재밌다. 야, 잔? 잔 안에 고양이가 있대. 잔? 응. 뭔 잔? 보물더이 보물잔 보물더미 보물잔 여기 있네 아와 여기 아까 나 눌렀는데? 이거 분명히 눌렀는 그러니까 상자를 아. 눌러야 되네 책이 아니라 단정 빡빡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엔 자기가 해응 음. 고기 왜 이렇게 많아 맛있겠다 이게 살라미인가 아 살라미는 그냥 고기예요 저 고기 덩어리를 살라미라고 해요 아 썰어먹는.. 음, 어? 마지막! 어 마지막 새끼 고양이 아, 다 찾았어! 마지막 고양이! 어! 여기 있다! 에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유 그렇네! 다행이다! 정말로 로맙서! 드디어 오. 어미와 자식이 상봉하연 쌩이 참으로 기뻐버려! 나의 햇빛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아! 이거 맞아! 열었어! 허? 어! 눈알 넣었어! 어! 눈이 눈이 꽂아줬어! 무서워! 이게 뭐야? 수전 구슬 업그레이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힌트가 충전돼요. 우와. 와, 정말 빨리 준다. 진짜? <웃음> 개 때리고 싶네. <웃음> 우리 도전 과제 하나 못 했어. Find the Hidden Castle Map. 숨겨진 비밀 지도를 찾아야 된대요. 오. 이거? 아? 이거 지금 버그 걸린 거죠? 뭐 누를 때마다 계속 올라가. 저 스크롤은? 왼쪽에? 어? 아, 이거구나. 이제 성 안에 숨겨진 비밀방이 지도 위에 나타나오는 무슨 다 찾았는데 이러니씨다 찾았어. Meet everyone at the final door. 모든 아이들을 마지막 관문 가기 전에 다 만난다? 이제 보스를 잡으면 되는 건가? 우리 너무 빨리 보스를 잡았어 아, 달성됐다. 오. 어 모든 새끼 고양이들도 다 하고 여기에 이제 모든 애들이 그러네, 다 저를 왔는. 기대하고 있었네요. 아 보스를 너무 빨리 잡을 때 그러니까. 이, 이때 딱 잡았어야 됐는데. 그냥 가지 말자했잖아. 이 친구는 새끼들 돌보느라 우리 거들떠도 안 보이고 있네. 우리가 <웃음> 보여줬는데 어 감사 인사 정도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이렇게 무사히 잘 플레이한 어 캐슬 풀 오브 캐츠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때서 자기 되게 재밌었어 이번엔 되게 그 전이랑 다르게 스토리도 있고 음. 뭘 계속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맞아, 것 같아서 맞아. 더 좋았던 것 같아 히든요소가 많아서 되게 좋았어 맞아 가위바위보가 난 제일 흥미진진 했던 것 같아 그러게 가위바위보기 <웃음> 안 남았어 <웃음> <웃음> 자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안려 아마 기아왕 안녕 할로윈 때 찍은 사진인가 봐 다음에 또 보자 <목소리>